아님 뭐 치신데요? 1, 2, 3, 나당 아니 그게 가능한 거예요일접구마저도 <웃음> 들어갈 방수가 적은데 그렇게 걱정되면 애초에 공좀 좋게 주지 그랬는가? <웃음> 알았어요. 멋지게 성공시켜 보세요. 잘 치셨는데 <웃음> 아깝습니다. 꼼짝마 기다려 <웃음> 양방이랑께! <웃음> 양빵인자. 와 헐. 오케이. 오메 아아따, 이아노용! <웃음> 초구도 놓쳤는데... 열심히 치자 아이쿠 죄송합니다 야이씨 1점 어머나? 허메 죄송해요 2점 허겁은왼백차뭔애인병이다냐 그러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좋은말할때 고만해라잉 안 되겠다. 대충 치고는 치자. 어? 호허메나 환장하겠네. 사중 사뽀럭이웬 말이오? 아이스. 정신 차리시고. 공이 계속 뜨네. 무지한 놈 보소. 오 점. 인정사정없구만잉 6점 어야 나 집에 갈라네 혼자 취소 알겠으니까 고만으세요 나쁜놈 징원 새끼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런 공을 보고 일명 빨담아라고 하는디 우리처럼 시스템을 익힌 사람들은 이런 것도 대충 치질 않아잉이 공은 시스템상 25를 떨구면 빨간 공부터 맞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빨담아 고치고 마탱이 갈수 있다잉? 그래서 이 공은 내 공이 코너를 돌수 있는 27 정도를 노려야 한다 그말이요 대충 쳐도 될것 같은데 이 새끼가 어때 정확하지 안 들어갔어요 오, 너무 정확해 불러다잉 무슨 공? 빨간 공. <웃음> 흠. 왓? 아우다 이어 놓으요. 옆도 올안 되면 오마시. 어? 됐어, 미안해요. 아이씨, 어... <웃음> 착석... 하시고 <웃음> 미안하네잉? 설망 와우 왔다 잘 치요.